일본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책 이름은 비상식적인 성공법칙입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시작합니다. 나이든 제자가 사업을 실패한 후몇년 만에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울면서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왜 진실한 인간이 되어라?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그렇게만 가르치셨습니까? 차라리 부자가 되어라. 상대방과의 경쟁을 무조건 이기고 우승을 쓰든 성공해야 한다. 왜 그런 것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제자의 울음 섞인 물음에 스승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돈을 먼저 쫓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은 돈을 벌려면은 누가 뭐라 해도 돈을 버는 일에 철저히 매진하고 집착해야 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 물건을 갖고 싶다 하지만 사치는 올바르지 못하다 모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벌고 싶고 착한 사람도 되고 싶고 하지만 착한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돈부터 벌고 착한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사람의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밝은 감정은 사랑 감사 절약 배려 정직 등이 있습니다 어두운 감정은 허영, 체면, 질투, 욕심, 분노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어두운 감정이 더 강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질투와 분노, 욕망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예쁜 여자를 사귀고 싶다.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욕망 에너지를 잘 이용하세요 결론은 돈을 버신 다음에 마음 수양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시면 착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행복하다는 것은 통계 수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갖지 못한 자가 되있으실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가진 자가 되실 수 있게 인정사정 보지 마세요. 당장 실행하세요. 물론 저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세게 말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거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 제가 한거 아닙니다. 저는 모두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국내 책 중에서는 인정사정 볼것 없다. 이책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